프루즈 출력 부족과 이제 DPF 재생이 정상적으로 이제 안 이루어져서 뒤에 그 내연이 나오게 된이 중요 원인 부품입니다. 인터쿨러에서 흡기 쪽으로 가는 호수인데요.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제 찢어져 있죠. 이렇게 되면은 터보에서 공기가 인터쿨러를 거쳐서 인터쿨러에서 이제 흡입구 쪽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그 라인에서 이제 터졌기 때문에 부스트 압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정상적으로 올라갈 수가 없겠죠. 그리고 이제 요 구형, 구형 타입의 이 포스들을 교환을 할 적에는 이요 부품 두 가지를 같이 교환하셔야 됩니다. 이 구형 타입 같은 경우는 이 흐리크 쪽에 보시게 되면 은 밴드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장착을 해서 밴드로 이제 조여주는 타입이고 요, 개선돼서 나온 부품 같은 경우는 이렇게 키식으로 되어 있습니다. 키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, 그 혹시 이제 이 부품들을 이제 바꿀 때는 요두 가지를 같이 바꿔주셔야, 왜냐하면 이제 호환성이 없기 때문에 두 가지를 같이 바꾸셔야 됩니다. 그리고 요, 이게 빼는 게 상당히 힘든데요. 이 공간도 적고, 진짜, 이 모르면은, 만약에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상당히 애를 먹을 수가 있는데, 이 부품에 여기 보이시게 되면 이제 화살표가 있죠? 이 화살표 방향대로 이렇게 돌려주고, 땡기면 됩니다. 여기 안에를 보시게 되면, 이게 키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, 이 원위치에서는 요뺄 때, 여기에서 이제 턱이 걸리고, 이거를 이제 돌려주게 되면은 요 턱이 사라지게 됩니다. 이렇게요 위치에서 요렇게면은 요게 이제 밀체가 되면서 이렇게 빠지게 돼 있고 이렇게 됐을 때는 살짝 턱어리가 집니다.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이시죠? 여기이렇게 돌려서 땡기면 빠집니다. 음, 이것처럼 이제 부품이 개선이 됐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부품이 만들었을 때 실패작이겠죠.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이제 개선을 해서 나온 거지. 뭐 정비성이라든가 이런 거를 위해서 개선된 거는 아닙니다.